그가 간다 어떠신가요? 잘할 수 있을 건가요?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? 밖에서 쉬는 게 처음이라 <웃음> 그는 기대하고 있다 안녕하세요. 부평구청 아나운서 홍현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예고해드렸던 부평 신트리 공원에서 어, 테니스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날씨도 진짜 좋고 운동하기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. 도착하면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. 이 없다 <웃음> <웃음> 어색한 만나 그니까요? 저한한중반네 그러면 안 돼요 서브도 아, 못쳐아 저도 서브 못하. 그럼 어, 게임을 어떻게 되죠? 하죠? 하죠. 서브 <웃음> 치는데. 그러니까. <웃음> 넬리 위주로. 이번 <웃음> 코트 쓰면 되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돈 가져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너 <너무> 멀리 갔다. <웃음> <웃음> 어, 너요 아니, 아니, 우리 원장님이 잘, 잘 주던데. 야, <웃음> 근데, 김포치님, <저거 잘 웃음> 이라서 죄송하다고. 너무 게기아 <웃음> 응. 아니, 와서 죄송하다 말만 하고 있어. 대결은 언제 하는 거야? 몸을 좀더 많이 풀어야 돼요. 더 풀나, 것 같아. 몸다 풀린 것 같은데 지금? 더 조금 더 풀어야 됩니다. 잘 먹게요. 천천히. 오, 내가 처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아이, 미안해. 응. 응. 치이안 된다고 했어요. 뭐라고? 선생님이 공을 절대 홈런 치면 안 되고, 어, 응. 뭐, 포물선을 그리라고 하셨거든요. 이론은 머릿속에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데, 몸이 따라지질 응. 않습니다. 야구 선수인 줄 알았어, 나는. <웃음> 일로 넘겨요. 테니스좀찌셨네요아두분다 레슨을 받고 계세요아 네. <웃음> 이거 대결이 아닌데. <웃음> <웃음> 이게 얼마 안 됐대요, 다들. 아, 딱 보니까. 네. 펌은 어떠신 것 같아요? 포핸드 폼요 좋아요. 어. 네, 초보치고. 나, 남자분은? <웃음> 남자분은 안 좋아. 안 돼요. <웃음> 남자분은 운동신경이 좀 없는 것 같고 <웃음> 이분은 운동신경도 있어 <웃음> 근데 아직 요령도 없고 요령이 없어서 후디에 서가지고 차야 될지 모르니까 레슨 아...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<웃음> 감사합니다 오늘 실력은 지... 평소 실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쳐놓고 그렇게 많이 다 <웃음> <웃음> 확실해? <웃음> <진짜>? <웃음> 벌써 죽을 것 같은데 <웃음> 난 끝났어 너무 많이 흘리시는 것같아 많이 힘드신가요? 네 조금 힘드네요 우리 차라리 저분들한테 도움을 좀 구해볼까? 어떤 도움이요? 그래도 저분들은 전문가니까 치면 우리 맞받아치는 건 하실 거아니야아 그러니까 한번 치시고 한번 치고 이렇게 랠리 아, 난타 난, 난타를 좀쳐 주시라고. 예. 네. 아까 치던 거대로. 네, 네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왜안 돼? <웃음> 안 돼. 지금 <웃음> 마스크 안으로지 얼굴이 약간 검은색이 됐어요. 비판에 <웃음> 진짜. 아. 자, 발 놓고. 둘 다시. 자, 기다렸다가 아기저하고 <웃음> <웃음> 네. 저천 저기 저기 저기 잘 돼가? 선생님이 훌륭해야됩니다 여러분 <웃음> 아, 선생님도 훌륭해지고 <웃음> 아, 엄마 다시 어. 웃겼어, 웃겼어. 선생님 이제 너무 힘든데요 힘들죠 마지막 네개만 잘해봐요 네. 서비스 자, 발딱 네. 대고 네 다시 발 똑바로 대고요 정리하는거야 그러면 이제? 네 이제 공을 국내... 다 죽는 것까지가 마지막입니다. 중요한 작업입니다. 다리 풀린 것 같은데? 너무 힘들어요. 지 땀이 보이나요? 지금. 예, 네, 굉장히 힘드네요. 빨리, 빨리 주세요. 네? 빨리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되게 터덜터덜 <터들터들> 걸으시네요 <웃음> 네. 나중에 꼭 대결을 한번. 우리 좀더 배워서. 갈수 네, 있게. 언제쯤 하면 될까요? 1년? 6개월? <웃음> 올한 9월에 다시 도전하는 걸로. 아유, 아유, 좋죠, 좋죠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 부평구청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신 세진석 주무관님의 테니스 1회차 수업이 있겠습니다 테니스는 과연?